삶을 망쳐놓고 각지로 날뛰노니 근심 걱정 두고 가네.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사람 사이 거리 두니 답답한 세상살이 더욱 더 심해진다. 눈앞 나자서러왕세나앞아 해서라 <웃음> 손님손 쉽게 마다나